지날 시간은 내 곁에서 멀어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맙다고 다시 또 살게 돼도 당신을 만나겠다고 아그말 해야 할 텐데 떠나는 그대라도 편하게 보내줘야 할 텐데 와. 눈을 감아 지워질수 있다면 잠이 들면 그만인데 보고플 때어떻게해야 하는 오른밤이 두려워져 아 그댈 보낼 오늘이 수월할 수 있도록 미운 기억을 주지 그랬어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f a l 이 있잖아. 다행이야. 감사해. 그대로 떠나는 것 그냥 몰수는 없어 차라리 나라리나 기다리라 말을 해 영원토로 바라볼 수. h e e